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더입니다네 오늘은 충주 쪽으로 나와봤는데요 네 비가 네 계속 지금 내리고 있고 네 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네, 들어있는 상태네요 네 오늘 여기서 네 저쪽 돌밭이랑 해서 탐석을 해볼 건데요. 음. 네, 비가 오는 날씨지만 또 열심히 탐석을 네, 해볼게요. 네, 비가 계속 한 3일 정도 저에 내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네, 물살도 지금 굉장히 세구요. 네, 이런 거는 가져가서 정원에다 두면 네, 예쁠것같은 그런 돌네 이렇게 주제에 잡히는 분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네, 그나마 이렇게 보여드릴만한 돌이네요 네이 돌도 지금 정원석으로 네, 두면 네, 또 굉장히 또 네, 멋있을 것 같은 네, 또 이런 돌도 또 보여드리고요. 네 이쪽 돌밭에서는 지금 어 이런 네 수마가 또 굉장히 좋은 또 청호석들이 네 이렇게 주변에 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어뭐 별다른 이렇게 형이 안 나오고 네, 그렇더라도 돌 자체가 네, 굉장히 또 예쁘고 보기가 또 굉장히 좋네요 아. 네, 비가 와서 네, 이런 또 우비를 지금 또 있고 네, 이렇게. 자,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아, 서 있는 문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네, 문양이 좀 밀어가서 또 굉장히 아쉬운 돌. 네, 꼭. 네, 탐석을 나와서, 예. 아, 네. 탐석을 나와서 이런 돌을, 마, 돌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네, 굉장히 또 건강한 네, 취미 생활이고, 이렇게, 어, 똑같이 생긴 돌이 하나도 없듯이, 네, 돌도 다 이렇게 사람의 또 각자 취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 네, 못, 못, 쓰는 돌은 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, 보시고 이렇게 또 네 눈에 띄고 네 자기 마음에 네 들면 네 그게 네 그게 좋은 네 돌이라고 네정 생각을 하고요 네 낚시를 가서 꼭 물고기를 잡아야만 또 이런 낚시를 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탐석하는 것도 저는 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네 여기 위에가 네, 지금 기찻길이라서 중간중간 기차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. 자, 네. 네. 지금 저쪽 끝까지 지금 살펴보고 네, 지금 이쪽으로 지금 걸어가면서 네 이렇게 함석을 하고 있는데요. 아네 그냥 이거는 뭐 밤에 네, 구름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, 이쪽은 뭐 얼굴처럼 이렇게 또 네, 보이기도 하고요또 네, 이런 문양석 보이고 지금 동물 형문 양이 나왔는데, 네 뭐라고 딱 이렇게 안정지을 수 있는 문 양은 아닌데요. 그래도 갖고 가서 볼 만한 그런 돌. 아 오늘은 지금 비가 어,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서 아좀 세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하고 이렇게. 네, 보이는 이런 부분만 해서 탐석을 네, 해서 또 굉장히 또 아쉽고요 어, 지금 네,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,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네, 오늘은 네, 아쉽지만 여기서 네또 철수를 해야 될것같고요네 다음에는 좀더 세세하게 네 돌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